어서 플레이스. thank you. yep. you too. 아, 빨대를 짧은 거잖아 <웃음> 안녕하세요. 엔젤 어, 채널 이남주입니다. 어, 오래간만에 그 마실 비디오들. 찍습니다. 사실 제가 어, <웃음> 이제 그 LA쪽으로 또 이제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어, 당분간 지내다가 다시 오거나 할것 같은데 아, 이 길이 너무 생각이 날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길을 한번 이렇게 레코드를 해놓으면 나중에 머리가 복잡할 때한 번씩 들어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를 위해서 오늘 마실 그 레코드를 하나 찍습니다. 이게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오늘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햇볕이 내리쬐면 덥거든, 걷기가. 근데 오늘은 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예요. 사실. 어, 날씨가 저는 이게 오전 10시인지, 오후 2시인지, 오후 4시인지 모르는 약간 구름이 구름이 한 날을, 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곳인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파도도, 파도 소리도 들리고 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마시를 하면서 좀 그래도 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뭐 클럽하우스나 음 같은 매체들을 통해가지고 어... 일반분들에게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어, 입장인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특별히 비전공자분들은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정말 네, 네가 얘기하는 것들이 올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때 제가 이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그냥 드려보면 사실 우리 어 할머니 세대라고 이야기하겠다 이제는 할머니 세대들 때는 사실 뭐 주판만 잘해도 은행 같은데 들어가는 데는 어렵지 않았고 그 후로는 뭐 영어 같은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직장을 얻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대한민국이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제라든지 여러 수준들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중에 한 10년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분들도 비즈니스 하자. 아, 비즈니스보다 저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할게좀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NJ 채널 제 비디오에 생태계를 좀 만들고 하는 뭐 그런 작업, 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비가 왔었나? 무자가 지저분하네요. 앉으려고 했는데. 끝에 살짝 걸터앉으면 될게것 같아. 그나마 좀 깨끗하다. 네. 그 이제 뭐랄까. 아이고. 제가 이제 10년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0년도 초반, 중반, 2010년도 초반, 중반, 202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 코딩이 더 이상... 어 불편하지 않은 세대들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2 0살에 넘어서 이제 산업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 조카들도 보고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쨌든 어, 코딩을 해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그 한문을 모르면 한, 한문을 모르면 이 글을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의 글이 한물 반, 한문 반, 한글 반 약간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고 사회에 오니까 이제 다 영어로 이제 책이 영어를 한국어로 쓰니까 그런 느낌 어쨌든 요즘은 다 그런 거 배우잖아요 영어나 뭐 다른 언어들을 배워서 이렇게 그런 인재들이 인더스트리에 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인더, 인더스트리가 도약을 하게 되고 사실 지금 디자이너분들이 아 디자인하기도 힘든데 뭐 코딩을 하고 작업을 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겠죠.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주판을, 주판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평생을 먹고 사신 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있고, 산업의 흐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코딩이, 그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지금 30대쯤 되시는 분들은, 30대가 전단이좀 이상하긴 한데, 30대 분들은 <웃음> 컴퓨터가 익숙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키보드를 입에 물고 나왔고, 요즘 아이들은, 어, 터치, 그, 테레비전 보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애기들 보면은, 텔레비전은 앞에 가가지고 터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애기들. 예. 네. 저희 때는 돌렸고, 뭐, 리모컨 썼고, 이렇다 게친다음 요즘 터치를 한다 말이죠. 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딩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애들이 인더스트리에 온다. 그게 한 10년 뒤쯤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그러니까 10년 뒤쯤이면은 어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 그다음에 뭐 코딩을 하거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마치 우리가 영어를 전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코딩도 사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코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디자인을 하던, 뭐 비즈니스를 하던 뭐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말씀드린 것중 여러 여러 소개 방식들이 사실 있죠. 아무래도 배경,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보면은 뭐 요즘은 뭐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컴퓨테이셔널 어, 또 뭐가 있어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파이낸스 뭐 되게 많아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뭔가라기보다도 어 컴퓨터,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활용하던, 코딩을 짜서 좀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던,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가 지네릭한 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내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그런, 음, 능력이 요구된다. 요즘이야 스페셜리스트마만앞 10년 뒤 코딩이 더 이상, 어, 코딩이 더 이상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게 되죠, 당연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캐드 레빗 뭐 이런 거 해주는 외주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도 다 하잖아요 그거안 하면 취직 자체를 못 하잖아요 예 네.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타서 여기 파도 있는 파도 이 파도가 올때이 나를 덮치는 쓰나미로 올 것인가 아니면 이걸 타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갈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후배님들한테 사다리 타기가 빡치면 어? 기존에 만들어놓은 사다리들 타고 올라가지 말고 내가 사다리 만들어서 타고 가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흔드는 사람도 없어 응. 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친구를 한명또 만나고 왔는데 그 후배랑 같이.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어, 6개월 만에 한 번, 뭐 1년, 2년 만에 한 번씩 만났을 때도 결과론적으로는 안 했다, <웃음> 결과론적으로는 하지 않았다가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는 봤지만 나한테 결국에는 어, 여전히 방법만 지금 몇 개월째? 몇 년째? 물어보고 있다. 사실 이거를 보시면서 그냥 오늘 밤, 오늘 밤도 그래. 그냥 오늘 자기 전에 바로 그냥 예, 파이썬 열고, 뭐, 시샵 열고 제가 만들어 놓은 샌드박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으니까 제거 말고도 좋은 강의가 더 많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냥 하세요.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다들 계획만 너무 많아. 근데 행동이 없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퐁당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계속 아, 컴퓨테이션 디자인, 코딩 공부해야지 해야지 6개월 동안, 1년, 2년 동안 계속 방법만 물어보다가는 시간이 다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항상 이렇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사실은 커피를 이렇게 타워포 이 길로 걸어오거든요. 너무 좋아. 이 길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어, 있으면은 너무 좋습니다. 음. 저기 미드타운도 보이네요. 저기 어디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햇빛도 없고 바람도 습하지않고 그렇습니다. 어, 원래대로하면저 뒤도 쭉이 앞에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요 빌딩 옆쪽으로 이렇게 돌긴 도는데 제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오늘 안돌고 바로 이리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뉴저지에서 어, 그 바라보는 뉴욕 맨하튼 마실 저랑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약간 부제로서 10년 뒤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요약하면 어, 저희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저희 전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저보다 젊으신 젊으신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툭툭툭 툭, 툭 끊어보면 분명히 어떤 교육과 그들이 익숙한 도구들과 어, 환경들 그런 걸로 인더스트리가 많이 바뀌어왔어요. 예. 체벌이 없어질 때도 그랬고 뭐 90년생들이 사 와가지고 회식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그랬고 또 도구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제가 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거의 90년대 후반 때부터 캐드 시스템을 쓰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쓰면서 코딩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 강줄기 흐름을 위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몇번몇 몇 번의 도약들이 있었고. 한 10년 뒤에 도약, 10년, 10년이라고 1 0년딱 두부로 칼을, <웃음> 두부로 칼이 된다. 칼로 두부를, 제가 아주 잠이 들겠습니다 칼로 두부를 자르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어 코딩에 익숙한 제너레이션들, 그런 제너레이션들, 어,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그냥 우리 수학이나 영어 배우듯이, 물론 다 잘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익숙한 제너레이션들이 산업에 들어오는 시기가 그때 지금 된다. 네. 그리고 그때 쯤 됐을 때 소프트웨어는 더 좋아졌을 거고 언어들, 언어들도 더 많이 편해졌을 거고 또저 같은 이제 프로세션들이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에듀케이션 자료 같은 것들을 꾸준히 그 공급을 하면 10년 뒤에는 이제 그런 인재들이 쏟아지는데 그 임팩트가 사실 엄청 크죠. 왜냐면 컴퓨팅이라는 그 파워를 쓸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한 사람이 하나의 능력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어,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 100명, 뭐 1000명, 만 명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계산기니까 음. 그렇습니다. 어, 오늘의 마실은 어,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 여름 엄청 덥다고 합니다. 한국 그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에어컨도 너무 어, 세게 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걷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